자 숫자 심리로서 우리가 풀어나게 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숫자 연산법 심리 테스트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심리를 구성을 하게 되게 되면 내면 심리가 있고 습성 심리가 있고 행동 심리가 있는데 우리는 수리 심리학에 의해서 수리 심리학에서 이거는 내면 수리 내면 심리 분석법은 이 수리 법칙에 의해서 계산에 의해서 풀어나가는 것이고 숫자 연산법 심리 테스트에 의해서 우리는 습성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습성 이것을 우리는 풀어가는 방법이고 행동심리는 행동심리는 좀 다르겠지 이거는 유산 특성이 많이 있어요. 천북에서는 이 타로카드 심리 테스트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는 색채 심리가 있고 세 번째는 우리는 미술 심리가 있고 여기는 우리는 숫자심리 다 여기서 우리는 색채심리와 색채심리와 미술심리를 구분하는 것은 여기서 미술심리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섭성심리에 많이 좌우될 수도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미술심리는 행동심리로서 풀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색채 이것을 통합해 갖고 색깔과 미술이 통합돼 갖고 색채 미술 심리라고 하게도 하고 분리돼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술 심리와 색채 미술 심리의 차이점은 뭘까? 색채 심리 같은 경우에는 색깔 선호하는 색상을 주로 많이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색채 미술이고 색채 심리고 미술 심리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도록 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것 가지고 우리는 분석을 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심리학에 사는 건 전부 다 이것밖에 없어. 이것밖에 없다는 거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심리 테스트 한다 해가지고 우리 요새 학교에서도 뭐 심리 테스트 하고 이런 거 많이 했죠. IQ 테스트 하고 EQ 테스트 하고 이런 게 했는데 여기는 설문지에 설문지에 답하는 생태이다, 그죠? 설문지 답하는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해 보자. 이것이 왜이 습성 심리도 아니고 내면 심리가 아니냐 하면 설문지 같은 경우에는 설문지 만드는 사람의 그 객관적인 그것이 이 정리가 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만큼 기초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예를 들게 되게 되면 학교에서 학교에서 저런 설문지 테스트를 할 때. 이름을 안 적는다 손치더라도 음? 이름을 안 적는다 손치더라도 자기에게 나쁜 것을 나쁘다고 기록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나 자 예를 들면 잘하는 것은 잘하는데 체크할 수 있어요 그치? 그런데 학생들은 어떻게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네 공부는 못하고 놀기를 잘한다 하게 되면 놀기 잘한다 이렇게 체크할 사람이 몇명 되겠노 여기는 중간쯤 체크할게다 그치? 네 음악 잘하나 이렇게 되게 되면 게되 어떻게 완전히 나는 엄치요 이렇게 답하는 사람이 있나 대충 중간에 칠거래 그러면 그 황당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는 말이야 그러면 이 설문지 테스트에는 허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설문지를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테스트하는 학생도 그렇고 이것을 분석하는 기법도 그렇고 이것을 불투명한 거야 그보다는 아예 타로 카드 갖고 심리 테스트 하든지 색채 그림을 갖고 하든지 미술을 갖고 하든지 이것이 훨씬 빠른 거야. 그럼 여기선 또 우리는 심리 테스트하는 도구들이 많겠지. 심리 도구들. 장난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숫자도 있고 그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거 가지고 우리 테스트하는 게 심리 테스트보다는 월등하게 좋을 수 있어요. 월등하게 좋다는 거다. 자, 예를 들어갖고, IQ 테스트도 우리가 한 해보자. 여러분, 들아 IQ 테스트가 뭐 심리 테스트와 역,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자, IQ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보면 계산하는, 단순한 계산법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지? IQ 때 옛날에 해봤죠. 그지? 수학,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굉장히 많다만. 단순하게, 단순 반복하는 거. 그런데, 에? 어 그러면 연습을 마하고 공부를 미리 조기 교육을 시켜 온 학생하고 맹탕 지금 학교 가고 i 기 테스트 하는 사람하고 그 비교를 해 갖고 되겠나 그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하는데 IQ 테스트만 가지고 그것이 i q 가 높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꼭 IQ가 높을 때, 다른 것도 다 잘할 수 있나? 다, 여러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두뇌 속에는 학습 능력이 있어요. 여덟 가지 학습 능력이 있잖아.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수리 계산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우리는 어떻게? 이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은데, 이것을 단순하게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수리법칙을 적용한다면 이거는 좀 불가능한 일이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의 학문들이 아, 너무나 황당한 학문이 너무 많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수리심리학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내면심리는 내면심리 분석법에 의해서 풀고 섭성심리는 숫자연산법에 의해서 풀고 그 다음 행동 심리는 타로카드를 하든지 색채 심리를 하든지 미술 심리를 하든지 숫자 심리를 하든지 모든 것을 가지고 다풀수 있는 것이 수지 심리학의 아주 막강한 미래의 학문이다 그러면 이것을 다 가르쳐 주려고 하면 너무 힘들겠지? 힘 안들겠나?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한개 찍으세요 내가 이것을 동시에 다 가르칠 수가 없기, 없기 때문에, 딱한개 찍으면 내가 그 분야를 다음 주부터 내가 차근차근 가르쳐 주려고. 이 중에 한 개만 딱 찍어요. 숫자연산법. 숫자연산법이야. 숫자연산법이야. 숫자연산법? 예. 네. 저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보자. 내면 심리는 타고난 운명수에 의해서 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이거 공부해야 되겠지. 왜? 우리는 영상법을 하니까. 이, 이것은 인간의 두뇌 속에 들어있는 이 습성 심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거 풀면 안 되겠지? 이거 풀고 싶은 사람은 배워놓으면 되겠고, 그치? 아니, 배워놓으면 되겠나, 그치? 타로카드는 내가 공개를 많이 해놨으니까 유튜브 가가지고, 이어가가지고, 유튜브 보적수리사주에 가가지고 공부 좀 하시고, 이 숫자연산법은 내가 공개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두뇌와 인간의 이 마음과 이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이것을 우리는 좀 공개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가르쳐 줄까 싶은데 어떠세요? 좋습니다. 아,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세요. <웃음> 다 이것을, <웃음> 이 숫자연산법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두뇌속에 두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습성을 가지고 습성을 숫자로 전환해 가지고 이것을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자 이것을 잘 풀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의 일진부터 오늘의 일진부터 오늘의 운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모든 상담을 다할수있을요 네? 공부 안 했다고요? 옛날에 하다가 잠깐 하다가 말았지. 자, 그래서 이것을 하겠다면 오늘 일진부터 오늘의 운세에 이르기까지 내가 지금 뭐 어떻게 저게 데이터를 하러 가는데 미팅을 하러 가는데 선을 보러 가는데 오늘의 그것이 어떤 이런 심리가 작용했고 어떤 감각으로 일어나겠다. 이거는 행운의 색하고 행운의 숫자고는또 차원이 달라요. 행운의 숫자와 행운의 색은 내가 다른 사람인데 표출을 해갖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감정을 했지만은 이것은 어떻게 내 머릿속에서 벌써, 어,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선입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다 찍어내는 거예요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것만, 이거는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 타로 카드는 어떻게, 이거 찍고, 이거 찍고, 이거 빼, 그거 빼는 거에는 그거 중요하지가 않은데. 이 숫자 인산법은 얼마나 뛰어났냐면 이 두레 속에서 숫자는 어떻게 1부터 9까지 9개 숫자밖에 없어요. 9개 숫자에서 1개를 선택하라 했는데 자기가 아무리 머리 돌려봐야 그 9개 속에 들어있는 거야.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그 숫자가 뭔지 알아야 뭐 하지. 그건 숫자는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정해져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누구 말 때는 1부터 80일 수가 있고, 이거 고주면 뭐 어떻다? 이게 아니고, 이것이 복합적으로, 일사천리로 이렇게 펼쳐나가는 이런 이 두뇌 우리 기법, 숫자 풀이 기법이기 때문에, 거짓말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답은 안 하면, 답은안 하면 우리 풀 수, 풀 필요가 없는 거고, 답을 하게 되면 어떻게, 거짓말을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것의 원리는 정말로 과학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내면 심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은 어떻게 이 완전히 섭성심리예요.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식과 상황을 전부 다 입력되어 있는 이 내식 속에서, 내식 속에서 그 숫자로 전환을 해갖고 우리가 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것은 일체 없다.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맥풀이 뭐 거짓말하고 이런 거 없다. 응? 음? 아 이거 처음부터 어떻게 다 그것을 다음 시간부터 가르치차근차근이 이론이 저 이론 아이징 그런거 <웃음> 자 이것을 다음 시간부터 이론을 좀 전개하고 음? 바로 공개적으로 내가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하게 되게 되면 상담은 이 갖고 바로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게 되면 인터넷 속에서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 상담할 때는 자 운세는 어떻게 바뀐다고 했잖아 운명지기도 바뀌어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게 되면 게되내 말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쵸? 운세상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과 이사 사람, 내가 상담자와 상담 선생님 사이에서 영원히 통해야 해갖고 이견이 일찍 돼갖고 이것을 풀어나가기 위한 방법이잖아 이 사람이 거짓말 을 하기 때는 어떻게 이 사주 이거 아무리 가져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야. 아이다 말해도 아니다큰데뭐 어떡해. 그러니까 그거 갖고 상담하면 안되 상담은 그 사람은 정식적으로 돈 주고 와가지고 상담해야 되는 거야. 그것을 그래야 자기도 진지하게 상담을 하게 되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는 표출을 해야 되고 그래야 상담이 진행될 거야. 풀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꺼지면 되는 거야. 나중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게 되면,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그거는 내가 이때까지 한번 선도 안 보였고, 한 번도 했지만, 우리가 이 행동에 잘못돼갖고 심리적으로 우울증이든 심리적인 치료라든지 이런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울증이라든지 자폐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체면도 필요 없다. 그러면 체면 필요 없다는 거지. 나중에 명상에 가도 체면 하는 방법을 자가 체면 하는 방법은 가르쳐 주겠지만 체면 또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잠재의식을 바로 이 숫자로서 바로 팍팍다 찍어내버린 거야. 안 배우고 싶지 않아요? 안, 안 배우고 싶은가 보다. 자 일단 그것을그 단계를 갈락하면 이 숫자 연산법의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본이 크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웃음> 자, 이것을 우리는 풀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풀어서 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내면 심리는 우리가 배우려고 하면 돈 주고 빼야 안 되겠나, 그제? <웃음> 이거는 공개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이것은 맞나, 안 맞나를, 이것은, 거짓말 했다고 해서 이사 이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알고 사는 사람은 해야 되고 이거는 우리는 거짓말을 못한다고 했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나가게 되고 이 조만간에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실제에 실상담에 응용되도록 우리가 간단 요약하게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기초적인 행동에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으로 옮기고, 옮기게 되는 우리는 감각기관 특성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는 오성 이라고 하는거예요오성은 다섯 가지 성질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오성은 우리는 오행 다섯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행 작용을 하게 되겠지. 다섯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다섯 가지 요소가 있는 것은 이 다섯 가지가 서로 상호 작용을 한다고 그랬다.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운명주기에서 보게 되면 인생의 짐민 짐만 풀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심리가 들어요. 가 오성이 작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성의 작용에는 오성의 작용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 본성, 심성, 이성, 감성, 각성이라는 이 다섯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생 상극 작용을 하게 도요이 작용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는 뭐 어? 사주를 보게 되면 어? 오행의 상호 상생상극이란 이 논리만 폈는데 이 논리를 여,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행작용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것을 한번 보자고요 자첫 번째 법칙 이것이 우리는 상생상극론 상생상극론 안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상생론 하나는 상극론 하나는 상생상극론으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는. 두 번째는 상촉상황론이다 자, 이것도 상촉상황 이것도 세 가지 요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상합상충론 자 이것도 우리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오행의 심리오행의 작용에는 총 아홉 가지의 이런 오행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홉 개의 오행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자 이것이 지금부터 하는 것은 우리가 심리학부터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게 되면 스트레스 곡선이라든지 신체리듬이라든지 생체반응곡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풀어나게 되는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기초훈련을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이것을 우리는 심리학적 측면에서 우리가 하게 되면 지수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게 IQ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IQ가 어떻게, 여기에 우리는 IQ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행 중에서 이 각성 부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연구한 학문이 IQ라는 거예요. 그런데 IQ가 안 맞다고 했잖아. 그치? 왜안 맞느냐? 만드는 것도 엉터리고 터푸는 것도 엉터리니까. 안 맞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IQ가, IQ만 갖고 안 되니, 요거 그래와서 어떻게? EQ. EQ를 우리가 막 주장하는데 감정에 거슬리가 EQ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MQ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모랄 코티언트. 그러니까 그 도덕적 지수예요. 그렇게는 이성적 지수니까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나틀린냐를 판단과 구별을 할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이 심성은 우리는 어떻게 SQ 그지? 아 PQ 그지? PQ 피지컬 그지? PQ 이 심성을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이, 이것이 행동심리를 주라 말하는데 이 본성을 우리는 SQ라고 이것이 우리는 스피리추얼 스피리추얼 콘텐츠 그렇게 이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이 영혼의 지수 인간의 본성의 지수에서 본성의 지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완벽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운명주기와 유사한 운명주기와 유사한 이런 곡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이지기 있어요? 운명주기와 유사한 곡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 되세요? 네. 운명주기는 어떻게 생겼다? 어떤, 무슨 곡선이 했나? y 골, ax 자성 플러스 b. 그죠? 네. 자, y. 자, 그래서, 이 본성, 심, 본성, 심성, 이성, 감성, 이런 주기 곡선이 진행되게 되면, 우리는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 본성을 기쯤으로 해서, 이것이 우리는 생체 반응 곡선이에요. 자 이것이 우히려 바이오 리티비티 이것이 생체 반응 곡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본성이 있은 오성의 곡선이 아니라 생체 반응 곡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생체 반응 곡선은 우리가 근간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과 행동상이 직결되어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대단한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체반응 곡선이 나오게 되게 되면 이거와 생체반응 곡선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똑곡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는 스트레스 커버가 여러분들이 질병의 원인이 뭘 했어요 이 스트레스 커버, 그지자그 다음에 우리는 중요한 것이 우리는 신체 리듬에서 피지컬 이거 옛날에 여러분들은 바이오리듬이라고 그런, 들어봤나? 바이오리듬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했지.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체 반응 곡선이 가는 흐름과 이 스트레스 곡선이 가는 흐름과 이 피지컬 리듬이 흘러가는 흐름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는 완벽하게 우리는 건강체크부터 시작해갖고 이 어떻게 두뇌가 편안하게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쭉 풀어가는 거예요. 그럼 재밌지 않겠나? 어쩌면 이게 더 재미, 재밌, 재밌을 것 같죠? 근데 학교에 너무 많다, 그제? <웃음> 머리 찌내리면 곤란하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본성을 풀기 위해서는, 어? 여기서 본성 주기가 필요해요. 이 곡선하고 이 곡선하고 다르다는 거다. 네. 근본만 갖고. 이거는 심성주기는 어떻게? 심성주기, 이성주기, 감성주기, 각성주기가 막 함께 복합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이 두뇌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뇌가 얼마나 복잡한지 알겠죠? 그런데 두뇌가 자네 뭐 운해, 기억 이런 몇 개만 가지고 우리가 풀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일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사회적인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가 일어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풀어보자. 사회적인 문제로 풀어가게 되면, 자, 도덕적 심리, 이게 뭐고, 이것이 바로 우리는 범죄 심리를 푸는 기법이에요. NQ가, NQ가 도덕적 심리, 범죄 심리를 푸는 근본이에요. 자, 이 각성은 뭘까? 세뇌된 사람들의... 세뇌된 사람들의 질병.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세뇌의식을 바꾸기 위한 잠재의식, 잘못되어 있는 잠재의식을 풀수 있는 이 부분이 이 각성 주기를 가지고, 각성 심리를 풀어서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고, 이 감성은 어떻게? 우울증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무슨, 뭐예요? 아, 경연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는 대인 깊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이 감성, 이것의 감성 어식에 의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거 심성. 심성은 우리가 이 범죄 심리가 아니라 돌출, 돌발 행동이에요. 사고, 사건을 저지른 거. 이것을 우리는 풀때 우리가 풀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본성은 본성은 여러분들이 이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배웠죠. 어, 운명주기에 보게 되게 되면 게되 팔방을 배웠대. 운세를 볼때 팔방에 이런 그릇이 있다고 그랬죠. 그릇의 크기가 다르다고 그랬죠. 자 여기는 인간의 이 마음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그럼, 그하고 똑같은 크기가 아니래이 마음의 크기가 다른 거야. <웃음> 그 마음의 어, 크, 통이, 커. 네? 통이 큰 거야. 그러니까, 팔박에서 하는 그릇이 아니다, 예. 이. 거는 완전 통이야 통. 통 그럼, 통 크면, 통 크게 되게, 되게 되면, 우리가 행동상에 있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포기하고는, 야통 크기네, 이렇게, 가감한, 이렇게 하는 거 있지. 그런 거, 그런 상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지. 그렇게 통의 크기를 우리는 풀어가는 방법이 있어도 있어요. 재밌지 않겠나? 예? 네? 통만해서 아 그거고 다르다고 했잖아요. 팔방에서 있는 그릇의 크기하고 통의 크기는 계산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다. 그게 지금 누구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왜요?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계산은 바로 나오잖아요. 그거 아것 이거 것 알지 팔방에서 여러분들 계산 역지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크기 넣었잖아 네. 그거 하고는 계산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100%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그 그릇이 크다고 해서 그거 하고 되는게 아니고 이것은 오행이 이것이 일을 해갖고 그리 크고 그가 그거 아이다이 그거는 작용도야 돼, 작용도 예작용도 아, 아참말로 수리법칙을 이해를 조금 못하고 있구나 빠뜨리고 하면 되겠나? 여기는 어떻게 해? 통의 크기가 있어요? 마음의 통 무슨 얘기지? 그러면 이 <웃음> 여러분들은 그릇의 크기도 배웠고, 그렇지? 복주문이 복주머니, 복주문이도 배웠고, 그렇지? 엄낭도 배웠고, 그다음에 뭘 배웠어요? 마음의 통을 배는 우 거예요. 그러면 너, 여러분들 가슴 속에 이만한 통을 갖다 놨는지 요만한 통을 갖다 놨는지 그것을 푸는 거야. 이것이 뭐 오행으로 나갔고본석이라고 뭐 해서 통이 크고 이런 게 아니래. 이건 완전히 다른 거 그래서 복잡한 과정을 똑같이 가요. 계산법을. 그렇게 팔방계산법에 버금가는 팔방계산법과 버금가는 수치계산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의 크기가 나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만 통을 열었는지, 요만 통을 열었는지 이것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심리 상담할 때는 굉장히 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운을 풀 때는 가지고 온 그릇이 했다 그제? 어, 업장을 풀 때는 업랑을 갖고 온 거고, 업랑의 크기를 갖고 온 거고, 운을 풀 때는 이 그릇을 가져온 거고, 이 심리를 풀 때는 어떻게? 해? 통을 가져온 거다. 이? 마음의 통. 그래서 심통이다. 이? 심통.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통이 많다고 그랬지? 심통이 많다고 그랬죠? 네. 심통이 뭘까 통이 큰 사람은 심통도 많은 거야. 무슨 뜻인 알겠죠? 아 심통해봐요. 심통. 해봐요. 심통. 심, 마음이. 심 심통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이 통이 큰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보게요. 답이 여러분들은 이뭐 우리가 운명 주기 할때 그릇이 크대 갖고 그 사람 그게 아니고, 이거는 심통의 크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음에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심통의 크기. 자, 심통의 크기를 놓고 이것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 그러면 심통 오해가 본성 심성 이게 아니다 심통의 심통의 작용할 때는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심리적인 질환과 심리적인 치료를 위해서 이 심통을 푸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을 뭘까 심신통이라고 됐다 알겠죠? 그래서 심통을 풀게 되게 되면 요 심통 속에 우리가 이거 풀어 가는 방법이 오행이 심신통을 푸는 거예요. 심신통. 그것까지 갈락 하면 너무 시간이 걸니까 이제 생각을 하기를 하고 자, 이는 오행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생체 반응 곡선이다. 생체 반응 곡선은 우리가 본성 주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오는데, 여기서 오는데, 생체 반응 곡선은 이 곡선하고는 조금 다르게 작용해요. 조금 다르게 작용한다. 어떻게 다르게 작용할까? 저번에 가르쳐 줬죠. 초년기, 중년기, 말년기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초년기에 가는 바이오릭 리액티비티 커버하고, 중년기에 가는 거하고 말린기에 가는 것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풀어낸 거예요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것을 이걸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깊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빠른 시간에 끝내면서 한장한 한 장씩 다음 주부터 한장한 장씩 하면서 뒤로 겹쳐 갖고 우리가 풀어가는 대로 할게요